아나나 아, 나 연약해 아나 연약해 나, 나 힘들어 손으로 어, 들어버려 어, 어.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I kill you I can kill you 칠 년은 아니고 칠년 <웃음> 아니지 안녕하세요 hello 제가 오늘 사격을 하러 왔어요 <웃음> 여기가 약간 어떤 곳이냐면 저는 무슨 시골이나 약간 자연 그런 곳에서 사격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한껏 기대하고 지금 약간 사파리 룩으로 입고 올까 했는데 또 그랬으면 놀림거리 당할 뻔했네요 근데 지금 사격장을 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사격장도 어차피 2시에 예약을 했고 이제 지금 1시 30분이거든요? 30분 동안 약간 커피 먹기는 좀 그렇잖아 커피 쓸 돈으로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전 그런 주이라서 다행히 여기에 <웃음> 아웃백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됐죠 <웃음> 점심부터 어, 무슨 고기냐고요? 저는 그래요 <웃음>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웃음> 오늘은 이제 현지 촬영팀 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다행히 제 시간에 맞게 음. 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나 지금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어. 황금 거래가 나오고 있네요. <웃음> 여기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에요? 역시 저희 촬영 팀 분들도 저랑 같은 성격이신가봐요.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네요. A few moments later. 현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제 어렵게 어렵게 찾았어요. 이런 곳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숨어 있는 오아시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시원해. 오. 이렇게 생겼어요. 사격 있고 이런데 대기하는 곳이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게 사격이 실탕인줄 알고 이거 푸시 푸시랑 는거 아시죠? 그게 기대하고 왔는데 비비탄이래요 비비탄. 네, 이왕 여기 온거좀 게임을 좀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까 먹은 아웃백에서 먹은 게 진짜 잘못된 거같아요 죽을 뻔했네요. 저 이제 드디어 탈하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저씨가 어디다 약을 팔어? 야, 근데 영화에서는 섹시 정당하는 미녀가 이런 스파이 하면은 약간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키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저희는 아직 쪼렙이라 가지고 아... 조접을 한번 떨어본 거네요? 저희는 한번, 영화 한번 찍고 왔어요 여러분 저희는 여,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여기서 한답니다 <웃음> 아니 그러면 나 뭐한 거야 지금 여기서 영화 한편 찍어온 거야? 제가 사용하는 총은 이 단총인가 봐요 단총 단총 맞나요? 어머! 내가 원하던 거를 지금 쓰게 돼 있네? 네 반갑시야 보세요 네, 기 이건 좀 가볍네 그래도 이게 약간 괜찮은 것 같아 나 무서워 근데 어떡해 너무 먼거 같아요. It's so hard. I know. <웃음> 보셨어요?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봐, 이거 봐. I kill you, I can kill you. 킬려는 아니고. 킬려 나 지금. Yeah. Nice. Nice. <웃음> twice hit y e yeah. yeah. Twice, twice, right? Yeah. 제가 두 번이나. 뵙... <웃음> 보셨어요? 보였어요 나이스, 나이스, 바구스, 바아나란 여자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하는데 no.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아저 영광을 줘 선배님 이거 지금 긴거안 돼? 긴거안 돼요 긴거 그거다 그거 yeah, yeah. 머신건 <웃음> 머신건 <웃음> 엄청 엄청 귀여워가지고 이제 나도 또또 하나. 오케이, I'm ready. 왜 뒤로 보내? 아. Why? No, 아. n <웃음> 이렇게 하는 거래. 과연 이 기관총도 잘 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신 건. 어. 저 친구가 약간 좀 돌아가 있는데. 살짝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 누구지? 이제 세븐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바로 노란색을 맞춰 버리잖아. 오케이 완성. 뭐라고요 저 누구 닮았다고요? 안지민아 좀이래요 거의 들으셨죠? 들으셨죠? 이 정도예요. 박사를 냈습니다 박사를 한 군데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보시죠 보이시죠? 복잡했어요 와 아, 톡톡하대? 아, 이런 음, 것까지 잘해가지고 터뜨려던거죠 그래.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시구요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드이는 것이요 드이는 것이요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구스깔 마구스깔리 마구스깔리 오케이? 오케이 기타깔찌깔라기 네. 기타자 네. 오늘 저의 실력을좀 보셨죠? 오늘 이거를 집에 가서 저희 집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못 들어오게 뭐집 바로 앞에 붙여놓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격 게임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 제가 조금 실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오고 싶은데 나중에 심판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